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요즘 주식이 많이 빠졌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마음이 많이 불편하실 건데 그런데 특히 미국 주식시장 S&P500 지수 기준으로는 이게 52년 만에 가장 큰 폭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 기사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주시시장이 좋을 때는 아주 좋은 이야기, 희망적인 이야기, 더 오를 거야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요즘처럼 주시시장이 크게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 거야, 아주 비관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결과 중심에 깨어맞추기 해석들을 하기 때문이죠. 정권회사 레포터들 특히 보면 대체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결과를 깨어맞추는 경우죠. 음, 예를 들면 올 초만 하더라도 미국 주식시장이나 한국 시장에 대한 지수 전망이 아주 괜찮았죠 물론 예상하지 못했던 유럽전쟁 또 중국 코로나 봉쇄 책은뭐 이런 등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시장의 결과는 연초의 예상치에 비하면 상당히 참담할 정도죠 왜 사람들 특히 정권회사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같은 결과 중심의 해석들을 많이 할까요? 아무래도 예측 중심의 이야기는 또 리스크, 어그 그대로 될까 안 될까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것이고 또두 번째는 공매도 세력들이 있죠. 우리가 공매도 뭡니까? 주식을 빌려서 팝니다. 빌려서 팔으니까 또 갚을 때는 주식으로 갚는 거죠. 쌀때 사서 갚아줍니다. 이 같은 공매도 세력들은 특히 미국에도 엄청난 최근에 공매도 폭탄이 쏟아져 있었는데, 이 같은 공매도 세력들은 주식을 계속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갚아 주식을 대갚기 위해서 주식을 살때더 저렴한 가격으로 사면 그만큼 더큰 차익을 얻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정적인 이야기가 엄청 쏟아질 때 오히려 상당히... 어, 분, 별을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 그 이야기를 실제, 어, 다른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폭락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20년 전에 다큰버블이 있었고, 또 2008년도 금융위기 등등 있었죠. 자, 그런 것들하고 비교해서 함께 또 보겠습니다. 자, 미국 S&P 500 지수, 자, 미국을 대표하는,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올해 16.5%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5월 16일 종가 기준입니다. 이것은 1970년 이후 52년 만에 최고폭 하락이다 라고 하는데 자 S&P500 안에는 뭐 다우지수에 포함되는 종목도 있고 또 나스닥지수에 포함되는 기술주 종목도 있죠. 어쨌든 산업별로 음, 미국 기업의 500개 기업을 간추려서 대표적인 그 산업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을 간추려서 평균지수를 추종하는 것이 바로 S&P500이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미국에서 1등에서 500등 기업이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S&P500에는 나스닥 지수도 포함되어 있고 나스닥 기업도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나스닥 기업만 따지면 즉 나스닥 지수는 무려 26% 올 1월 3일 기준, 연초 기준으로 26%가 하락했습니다. 어쨌든 S&P500이든 나닥이든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합니다. 예 근데 어떤 기준으로 이야기하냐면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4BR 다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삼성전자의 PR이라고 하면 삼성전자 한 주당, 삼성전자 전체 이익을 삼성전자 주식 한 주당 이익으로 계산하고 그한 주당 이익을 그 삼성전자 한 주당 가격, 거래되는 가격으로 나눈 것이 바로 PR이죠. 일반적으로 배수, 몇 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S&P 500 PR은 S&P 500, 500개 기업, 그 모든 기업의 순이익을, 평균치 순이익을 그 모든 기업의 주가, 평균 주가로 나눈 것이 S&P500 지수의 포입니다. S&P500 지수의 PER이 현재 그러니까 5월 16일 기준으로 16.8배라고 하는데 이것은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로 급락하고 다시 V자 반등을 해서 2020년 9월달 PER이 24.1이라고 하니까 24.1이 16.8배까지 크게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더 떨어져야 된다. 그더 떨어져야 된다는 라 근거가 지난 20년 동안 S&P 지수의 평균 PER이 15.7배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지만 현재 S&P500 지수의 for PER 16.8배는 지난 20년 동안 평균 S&P 500 지수의 평균 PR보다 오히려 아직도 높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 있다. 끝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 동시에 지난 우리가 몇 번의 대폭락 경험이 있죠. 그것과도 기준 비교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2000년 다큰버블, 그때 PR이 어떻게 됐냐. 자, 그때 아주 거품, 고점을 찍었을 때의 PR이 26.2였다고 하는데 1년, 2년 계속 폭락이 되면서 마침내 2002년 2002년 제저점의 PR은 14.2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6.2에서 14.2로 퍼가 빠졌으니까 거의 35% 폭락을 한 셈이죠. 마찬가지로 2008년 금융위기 때 PER은 심지어 8.8배까지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음, 자 그런데 현재 S&P500 PER은 16.8배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보았던 지난 20년 동안에 평균 PER보다도 현재 S&P500 지수의 PER이 아직도 높고 그 다음에 닷컴 버블 때는 거의 뭐 35% 폭락했는데 아직 현재 S&P500 지수는 16 정도 16% 정도 떨어졌으니까 아직도 멀었고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때의 8800까지 폭락한 것도 비교하면 아직도 끝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말입니다. 앞서 보았던 세 가지 기준 예컨대 지난 첫 번째 지난 20년 동안의 평균 PR 그 다음에 두 번째 다큰 버블 PR 세 번째 2008년 금융위기 때 폭락 PR가 지금 현재 S&P500 지수의 p e r 을 비교하면 도대체 끝이 아니라고 했는데 얼마씩이 더 떨어져야 할까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20년 평균 PER이 15.7까지 하락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S&P500 지수가 앞으로 5% 이상 더 하락해야 하고요. 두 번째 다큼버블 PER 고점대비 35%까지 폭락했던 것과 비교하면 지금부터 추가 24% 이상 하락해야 합니다. S&P500 지수가. 그 다음에 세 번째 금융위기 때 PR 즉 8.800까지 폭락하려고 하면 지금보다 오히려 추가 추가 30% 이상 하락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빠진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 절반 수준 빠진 거네? 이만큼 더 빠질 수 있겠네? 이런 공포에 사로잡힐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냉정하게 이 같은 기사들이 기준점을 삼고 있는 이세 가지 이벤트 자 그것들과 지금 현재 상황을 하나씩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난 20년 평균 PR은요 자 그것이 항상 옳다가 아니라 평균을 보는 것보다 추세를 보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평균은 15.7이라고 하지만 추세는 자본주의 성장에 따라서 추세는 계속 오르겠죠 죠그 어, 추세는 계속 오른다. 그래서 평균을 강조하는 것보다 자, 추세를 생각한다면 15.7이라는 평균에 고집하기보다는 지난 20년 동안의 자본주의의 엄청난 기술혁명으로 인한 경제성장 자, 이것을 감안한다면 평균 15.7이 아니라 지금 현재 16.8도 어떤 의미에서는 추세적을 생각한다면 평균보다 훨씬 더 빠져있는 수치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첫째 들고요 두 번째 닷컴 버블 때 PR과 비교해보겠습니다 하 닷컴 버블 때는 뭐 기억하고 계신 분들 많겠지만 그때는 닷컴 기업들, 인터넷 기업들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실적이 없었습니다 예컨대 뭐 광고를 보면 돈을 준다 모든 기업들이 거의 모든 기업들이 실적은 깡통 물론 그 당시에 실적이 있는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 실적은 있었지만 실적 없는 기업들이 엄청난 거품, 난리를 쳤죠. 그 기업들이 무너지면서 그나마 실적 있는 기업들의 주가도 크게 반토막을 내어버렸죠. 자, 그때가 다큰법을 비하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기술 기업들이 다 실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익을 못 내는 기업들도 많지만 실적 있는 기술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자,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박근법을 때의 PR과 비교할 정도는 아니다. 지금 상황이. 자, 이제 세 번째. 금융위기 때의 PR, 즉,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폭락했을 때의 PR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을. 자, 그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금융시스템이 붕괴된 겁니다. 예, 컨대 은행이 망한 이런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냉정하게 보면 호황을 관리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돈이 엄청 풀렸고 경제를 살렸죠 근데 경제를 살렸는데 너무 오버 슈팅된 거죠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렸고 물가가 크게 치솟습니다 또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보복 소비 이런 등등의 활성화 되면서 물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치솟았죠 그것 때문에 이제 강한 긴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긴축 너무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하다 보면 기업들의 금융 비용이 증가하고 소비자들도 신용 비용이 증가해서 소비도 유축되고 기업의 실적도 떨어질 수 있죠. 자, 그것이 너무 강하게 되다 보면 경기 침체를 걱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도 좋지 않은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할 수도 있으나 근본은 지금 현재의 기준은 호환관리, 인플레이션, 호환관리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다. 관리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문제가 다음에 또 판단해봐야겠지만 지금 현재는 호환 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2008년 금융 위기 때의 폭락하고 그때의 P/R과 비교하는 것은 지금 상황이 맞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어느 쪽이 기준이어야 할까예? 근데 뭐 지난 20년 동안의 평균 P/R 또 다크 버블 P/R 금융 위기 P/R 이런 것들과 지금 현재 상황을 비교해 보면 그나마 그나마 제 생각에는 지난 20년 동안 평균 p r 에 그나마 비교해 볼수 있지 않을까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평균이라는 것은 또 추세하고는 다르지만 의미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평균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한 추가 5% 정도의 낙폭 앞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정도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개별 종목이라든지 특히 나스닥 이런 것들은 별도 적용을 해야겠죠. 플러스 알파 수준의 추가도 각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S&P500 지수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음, 52년 만에 가장 큰 폭락이라고 하면서 결과 중심의 모든 부정적인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더 팔아야 될까?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주식을 살려고 했는데 더 폭락한다니까 끝이 아니다고 하니까 좀더 기다렸다가 더 폭락하면 살까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저는 오히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에서 52년 만에 가장 큰 폭락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끝이 보인다 이렇게 제 의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 생각이고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겠지만 시장에 난무하는 좋지 않을 때 항상 결과 중심에 계속 더 부정적인 이야기에 휘둘리기 보다는, 어, 오늘 내용도 조금 참고하셔서 자기만의 기준을 냉정하게 한번 잡아보시라. 그것이, 뭐, 제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비교해보면, 뭐, 오늘 이야기가 틀렸는지 맞는지 알 수는 없으나, 어, 지금까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이 같은 부정적인 정보가 난무하는 홍수 속에서 다른 생각도 해보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함께 공유했습니다.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